Sir? <laughs> Here wow. Whoa, so good. Oh my o d o God! Oh o h y e o d o g o Oh o d Oh my God! Oh my God! Oh my o d Oh my God! Oh my God! Oh my g o my a o d o y o d o o d Oh m g Oh my o u use a g o t Oh g o h e r b s r i g h t God! Oh m g o h m g o Oh y God! Oh my God! o God! y God! o o g o h g 이게 <목소리로> 알이야 알알인 진짜 건뭐 뭐 닭근이라고 하는 e it. I can't have it. I can't have it. I can't h 와 wow. <웃음> 이거 장난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알수 oh 있어요. 진짜 마이 갓어 소금 뭐 그래도 뭐 계란 아 달걀 비슷한 맛이겠지 뭐 생각하시는데 어 약간 좀 훨씬 더부드러워진 느낌 yeah. <웃음> 오늘 로고스트한테 한번 어, 맛있는 닭 한번 yeah. 어, 삶아주고 싶어가지고 저 어머니가 또 고생하셔가지고 또 삶아주셨어요 yeah. <웃음> <웃음> 닭다리 <웃음> 이거 또 기가 막혀요. It looks like so... a turkey <웃음> wrestling with the chicken. <rium> okay. <ambre> 자, 요거 와, 어, 감사합니다. 오 마이 갓, 이게 uh. 소금 살짝 찍어 먹어봐요. 기가 막혀. 오 마이 갓, this looks amazing. 와, 쫀득 쫀득할 거야, 저 사진 찍을 때도. 와, 고생하어요 우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 우리 어머니가 싸우지 말라고 다리 다리 세개 넣어주셨어요. 오, 나이스. 자. 어, 여러분 닭이 어떻게 다리가 세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마리 정도 더 삶았어요 응. 응,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먹을 촬영할 거좀 쓰고 어, 그러려고 우와. 음. 와. 그냥 닭과는 다르죠? It's so delicious The texture o this is so close to turkey. American <laughs> Thanksgiving. Like the texture is very similar to turkey but the taste is like chicken n but the texture is like turkey. <laughs> 음. 와. 토종닭은 여러분들. 그러니기다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 쫀득한 맛이 더먹는있어요 여기서 이거 좀더삶게 되면 좀더부드러워지 되는데 저는 지금 딱이 느낌이 좋아요 음. 지금 간이 돼있어가지고 뭐 소금 필요 없이 먹어도 되겠다고 음. 음. 음. 음. 음. 우와 음. 음. 음. 음. 음, 아, 맛있어? <웃음> 진짜 맛있어요. 잘맛있어요 라이크. Like. 아. 음. 나 이거 너무 좋다. 느김치 매운 김치 와. <웃음> 음. 라이크. Like. 육 개라고 하죠. 그 보통 치킨집에서 파는 닭 음. 그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. 음. 와, 와. 그럼 파김치 먹니까 괜찮을 줄 몰랐네. Just perfect. Need some of the beiju or buchu, sorry, putchu. Yeah. Yeah. Yeah. y e a e a h Yeah. Yeah. Yeah. e a h Yeah. Yeah. y a Yeah. y h y g o h y e Yeah. Yeah. e a h e a h a h y a h a h y e a a m a z i n g a a I just, I'm, I don't know what to say. It's just, it's really, I, I need to watch my mouth. Yeah. <laughs> oh my gosh. a 이거 이거 또 백숙 닭닭이 맛있거든요. 이거, 진짜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. 오스틴 이거 한번 먹어봐. 아, 평소에 나 진짜 아무리 와. 귀한 사람한테도 안 주는 건데 오스틴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. 닭목 진짜 좋아하는데 <웃음> 자, 뜨거우니까 이거 딱 응. 와, 응. 진짜 응. 부드럽고 맛있어, 닭목인 저기 살이.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. 아. Very delicious. <웃음> It's amazing. It's <웃음> uh, the best.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<웃음> It's hard to eat. <웃음> i t s like a monster chicken. Wow, oh, monster chicken? Yeah, mm -hmm. <laughs> like dinosaurs. r s o m s t i u It's just. It's just. It's just. It's just. It's j u t i s just. It's j It's t t u t t s t It's t It's t t s i t It's j i s t i t u t It's just. t l i t t t s It's t It's t i s t t i t t s t t i s t t i t t s t t i s t t i t t s t t i s t t i t 음, 오 oh 마라. 아, 진짜 좋아하게 이거다. 음, 음 가슴살도 안 복고하네. 음. 음안 맛있네. 음. 다른 하고 다르네. 음. <웃음> 음. 아, 닭딱 닭동, 아, 닭똥집, 닭똥집. 보자, 나, 먹어봐. 감사합니다. 이게 <웃음> 이 you You're 나는 giving 먹... me the best parts. <웃음> 네. <웃음> Thank you. 와, <웃음> 날 <웃음> wow. 많이 먹어볼 수 있으니까. 음, 어스. 이먹어 One bite? c o o d o d Good. It's y e a t l y good. Wow. Oh my god. This is like a comparison. <laughs> okay. I'll do a little solo. n o u t i n I feel like it's just s o e t i n Not chewy. I'm s u t h e r e d i f e r e n c e between the f i e e r very soft, so soft. Usually d a k o n g j i p is a c h i c h a t r k e y t u r k e m a n i But 이 d a k o n g j i p is so soft. That's so good. 맛있게 먹이 행님이 좋네 <뭘> <뭘> 어스틴, <favourite? 뭘> <뭘> <뭘> 우리 어머니 추천 파김치에 <뭘> 요 가슴살 감아서. 아, 맞아요. 이렇게, 어, 이렇게 먹어봐. 이렇게 <뭘> 네. 응. 음. 음. okay. So I was, mom. This is the best bite. She says, <laughs> "Wow, <laughs> wow." It works so well because the pa kimchi k mm -hmm. has an acidic mm -hmm. bite, and then the the chicken breast is very dry. You know, it's perfect. Mmm. o o I never want to go home. <laughs> Ask your mother if I can stay here. I will. Uh. I will work on the farm.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서 시암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때 잡아서 대접하는 음식이었거든. All right. Oh, look at this piece. Ooh. All right. Can you get some? Can you reach over. All right. I can get you some too. No, I just h o v e o i m c h i 음. Yeah, the best is with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This is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of my life. 아, <웃음> oh, I can't imagine. Actually, this weekend, every meal has been so good. 아, 여러분들 그 그런 거 있죠. 형이 뭐밥 동생들 딱 데리고 밥한끼딱 맡겨주고 싶었는데 되게 진짜 엄청 행복하게 맛있게 또잘 먹는 모습 보면 되게 또 뿌듯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. 아, 저도 진짜 히 기분이 좋습니다. 로고스틴 잘 먹어서. Do any restaurants sell this chicken? 여기 영암이나 이쪽은 이렇게 파집 있어. I think it won't be this good, though. 아니 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맛이 참 있어. 어떤 집에서 먹는 이런 약간 즐거운 느낌은 또안날수 있죠, 이 o These little eggs are the best. 맛있. Yeah. 음. 한 번씩 생각나겠지 형네 집 닭백숙. Forever. Yeah. Forever. Yeah. My whole life. Yeah. You you ruined my life. <웃음> 그래서 여러분들 오스틴이 음.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해도 되게 정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<웃음> 되게 긍정적이고 사람들도또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하고 좋아하는 동생들한테 뭐라도 항상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한게또 한국 형들의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? 네. This weekend we created so many memories, not as you know, not for YouTube, but as friends. So I feel so lucky to have met you. So, so, so we'll end the w i t h the with the o e Yeah. Oh. Ah, this is amazing. This is. Ah, this e broth is Jin Guk,란 말이죠, 여러분들. 아, 이거 닭 끓여낸 닭고 국물. 거기다부추까지 해가지고 딱들어가물이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. Let's see. y e h 짠. 짠. 진짜. 오 마이 갓. This is. 와. 음. 와, 국물 진짜. This drinking this bowl feels like some therapy. Your stress, all the stress just goes away, and your brain leaves. 아좋스오 wow. <웃음> <오쌤, 웃음> 전체적으로 어떻게, 맛있게 잘 먹었어? 예, yeah, <웃음> <청, 웃음> 아, 먹었습니다. 아, yeah,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아, yeah. 자, 이렇게 저희 시골까지 예, 와, 흔쾌히 와줘가지고 저 어머니가 해준 이 음식도 맛있게 잘 먹고 해가지고 <웃음> 한층 더. 이 호스틴하고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뭐 재미난 케미에 여러 가지 또 방송 <웃음>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사랑, 사랑하는 사랑하 사장님 사모님, 트자요. <웃음>